그 콘텐츠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모든 개발진들의 꿈이에요. 꼭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어디 가서 저희 게임하는데 쪽팔리면 저도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이야기들은 마비노기 대표 얘기입니다 산가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나약, 나약파이스 그렇게 배치합니까? 요새 시끌벅적 하다못해 소음공해를고소를 먹어도 모자랄만큼 펑펑 터지고 있는 한국게임계 이제는 안터진 곳을 찾기 힘들정도로 너도나도 유저들에게 장난질을 했던 사실들이 속속히 밝혀지면서 게이머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죠 하지만 이렇게 지옥같은 국산게임시장에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는 난민전용 수용소가 된 게임이 있음이 그 이름하야 로스트 아크 이렇게 퍼지면 뭐가 남아요? 이랬더니 아, 우리 모험가 분들께서 남으시죠 검수하고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2 0 2 1년은 지금 로스트하크는 역주행에 성공한 롤린처럼 <웃음> 무섭게 타 게임 유저들을 흡수하며 웹진 선정 순위, PC방 게임 순위에서 굵직한 노장들을 전부 제치고 국내 RPG 1위라는 위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10위권에서 왔다갔다 하는 등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었지만, 로스트하크는 2018년 게임 오픈 당시 적자를 기록해야 했었습니다. 2018년 로스트하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던 해, 국내에서는 모바일이 판을 치고 있던 시장에서 간만에 등장한 단비와 같은 PC MMORPG였고, 해외에서는 마침 디아블로가 닌폰업 사태로, 거대한 똥을 싸지르면서 유저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던 시기이다 보니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게이머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던 게임입니다 그렇게 등장한 로스트크는 처음엔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다 못해 미어 터진 서버는 갈매기 온라인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의 대결을 기록하였고 국산 게임 치고는 신경을 쓴 듯한 스토리와 입이 떡 벌어지는 대규모 연출은 그야말로 국산 게임의 희망 그 자체라고 불리우면서 추앙받았죠 그러나 게임이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엔드 컨텐츠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자 평가가 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름 MMORPG라는 이름에 걸맞게 생활 컨텐츠, 레이드, 다양한 퀘스트, 히든 아이템 등로스트아크는 단순한 사냥 외에도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컨텐츠를 마련해 놓았으나 바다처럼 넓으나 민물처럼 얕다라는 말이 있던 만큼 멋 하나 깊이 있는 컨텐츠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특히 모코코시아시나 에포나 퀘스는별 성취감을 느낄 수도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없었지만 유저들이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라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컨텐츠다 보니 많은 유저들이 피로감을 토로해내기도 하였죠 하지만 전체적인 게임의 퀄리티 자체는 준수하다보니 간만에 PC MMORPG의 향수를 느끼고 싶던 유저들이 잔류하게 되면서 하락세를 겪고 난뒤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던 2019년 5월 갑작스럽게 직원권이라는 시스템이 추가가 됩니다 게임의 엔드컨텐츠인 가디언 레이드를 돈으로 클리어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게임의 이미지를 한낱 모바일 게임 따리로 추락시켰습니다 결국 모바일 게임에서나 볼법한 전대미문의 시스템인 직관권은 3개월 뒤 삭제되긴 하였지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은 물론 타 게임 유저들에게도 엄청난 조롱을 받으면서 게임의 이미지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겨버렸습니다 2018년 출시 당시 제작사인 스마일게이트 rpg는 뼈아픈 적자를 기록했었지만 1년만인 2019년 795억의 매출액을 달성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는 옆동네 모바일 게임이 한해몇 천억씩을 벌어들이는 걸 생각해보면 비교적 상당히 적은 수치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게임이 터진 원인인 확률 가차 도리를 추가하지 않고도 이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안그래도 로스트하크는 출시 당시 천억이라는 어마무시한 개발비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타 rpg 게임처럼 여러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추가하여 똑같은 전차를 밟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솔직히 직관 건 뿐만이 아니라 각종 아바타나 무기 꾸미기 추가 옵션을 붙여주는 시스템 등을 모두 확률형 아이템 캐시로 만들어서 유저들의 지갑을 쪽쪽 빨아먹었다면 몇천억대의 매출은 우수웠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는 PC MMO RPG라는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디렉터인 금강선 씨는 2020년 1월에 진행된 루테란 10년 감사제에서 이와 같은 말을 남깁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참말류도 많았어요. PC 온라인 게임 뭐 이제 사양새인데 계속 뭐 만들 거냐 그냥 모바일이나 하자 창업하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는데 좀꼭 진짜 RPG가 MMORPG가 사양세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그 MMORPG가 정말 재밌는 장르라는 것을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모바일은 또 금방 만들어져서 즐거움을 빨리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중간에 깨질 수도 있고, 7년, 8년 동안 정말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저희 출시되는 날 정말 울었어요. 사실 MMORPG는 꾸준하게 하락세를 걷고 있는 장르였습니다. 로스트아크가 보여주었듯 MMORPG는 타 장르에 비해 게임의 스케일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개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보니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장르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MMORPG는 단기간 내에 큰 개발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고 어마무시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자 PC를 버리고 전부 모바일로 옮겨가는 추세였죠 이러던 와중에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PC MMORPG를 제작했다는 건 특별한 애정과 투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지언정 심각한 과금 유도는 지향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사람이 지간권을넣은건좀 아이러니하지만 거의 죽어가는 장르인 PC MMORPG를 무려 8년동안이나 개발하고 성급한 개발비 회수의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는 유저친화적인 과금에는 스마일게이트의 막대한 자본력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모바일보다 돈도 안되는데 들어가는 돈은 더 많이 들며 성공한다고 해도 모바일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고 이걸 뒷받침해주는 ip도 없는 완전한 신규 ip로 p c 의 메모 rpg를 개발한다 어지간한 자금력으로는 지원해주기 힘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잡코리아에 올라온 스마게 rpg 기업 리뷰들을 보면 회사의 자본금이 상당해 복지는 수준이 높다라는 평가를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얘네가 돈이 얼마나 많냐면 회사를 먹여 살리는 크로스파이어가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누적 매출이 12조 스마일게이트의 대표인 권혁빈씨가 현대자동차그룹 초대회장이자 명예회장인 정몽구씨보다 재산이 많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바로 다음으로 재산이 많죠 과장 조금 보태서 로스타크가 다른 회사에서 개발되었다면 지금 터지고 있는 확률 논란 게임들과 같이 뚜들겨 맞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로스트아크는 시즌2를 통해 기존의 성장구조와 파밍 개선 생활컨텐츠 개편 등 대대적으로 게임을 뜯어고쳐 신규 및 복귀 유저수 500% 상승이라는 어마무시한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베른남부 업데이트로 300% 비아키스 군단장 업데이트로 또 137%의 유저 상승폭을 보여주는 등 연속된 갓 패치로 떠나간 유저들을 미친듯이 흡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수치는 게임이 얼마나 올고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그동안 로스타크의 유저가 얼마나 빠졌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렇게 신규 유입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에서 몰려온 난민들은 온갖 커뮤니티에 각종 유머 요소로 사용되면서 게임의 이미지 상승은 물론 자연스러운 마케팅 효과까지 보게되어 현재 로스타크는 모터가 아닌 제트 엔진을 달고 폭주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도시서버인 루페온의 2020년 8월과 2021년 4월 통계를 보면 로스트아크가 얼마나 무섭도록 성장했는지 알수 있죠 2021년 한국게임업계는 쌓아올린 신뢰로 유저와 커피를 받은 로스트아크와 무너져버린 신뢰로 트럭과 유저 이탈을 받은 게임들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산의 희망에서 평범한 rpg 그리고 직원권 추가로 인한 조롱에서 벗어나 디렉터의 온갖 미담은 물론 거듭된 유저 친화적인 패치와 업데이트로 결국 대한민국 rpg 1위라는 타이틀을 쟁취한 로스타크 현재 ip를 넓히기 위해 모바일과 콘솔로 제작 중에 있으며 일본 러시아 북미 진출까지 예정되어 있는 지금 과연 로스타크의 흥행가도는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